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포입니다 고음을 잘낼 수는 있지만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가래가 생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흡을 너무 강하게 사용해서 하인두 즉 목구멍이 건조해지면서 점점 붓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는 호흡과 성대 그리고 공명을 조절해가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중 성대는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호흡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호흡은 보조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대를 컨트롤 하기보다 호흡을 강하게 사용해서 큰 소리로 두성보다는 흉성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르듯이 고음을 내는 경우라면 성대와 가장 가까운 하인두, 즉 목구멍이 강한 호흡으로 인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준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인두가 건조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강한 호흡을 사용해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로 인해 하인두에 염증이 생기고 목에 이물감이 생기게 됩니다 기침을 하면 가래도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하인두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대에는 문제가 없어도 하인두의 염증으로 인해 갈라지는 목소리가 생길 수 있어요 며칠 쉬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또 강한 호흡을 이용해 고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또다시 반복이죠 이런 경우 평소 말하는 후두 위치보다 약간 낮은 후두 위치를 유지하고 호흡을 약하게 사용하면서 성대 접촉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며칠 쉬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음성 사용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과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역류성 식도염도 다나았고 커피도 끊었는데 갈라지는 목소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을 굉장히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하인두에 상처가 나있었기 때문에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음성 사용을 자제해야 완벽히 회복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업 특성상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베아세프정이라는 항생제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임산부나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한 항생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3일 정도 먹고 나니까 갈라지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는 3주째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음성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디기도 하고 완벽히 좋아질 때까지 약을 좀더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성대 접촉을 컨트롤 하기보다 강한 호흡을 사용하여 소리를 지르듯이 노래하는 타입이라면 하인두, 즉 목구멍이 붙는 게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고음 노래를 자제하든지 아니면 발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하인두에 염증이 지속될 경우 염증이 만성이 되게 되면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 보컬살롱백고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백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